스리랑카 공식명칭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위치는 인도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수도 콜롬보 인구 2,100만 면적 656만 1인 GDP 4,000달러 화폐 루피 시차 마이너스 3.5시간 기후 고온다습 종교 불교로 인도양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보물섬의 모델인 나라예요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스리랑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저는 그 도시인 콜롬보에 지금 와있는 상태고요 어, 유심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얼로 그라는 가장 큰회사요 SKT 같은 느낌인데 그 회사를 찾았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찾았어요 근데... 일단 첫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점은 진짜 외국인이 없어요 한국인을떠나서 그냥 외국인 자체가 없어요 너무 좀좀 좀 느낌 감정이 달라. 날씨는. 치앙마이가 조금 더 선선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 근처다 보니까 살짝 습한 정도? 그리고 햇살 따가운 거는 치앙마이가 더 따가워요 여기는 좀 찝찝한 더위 나 먹는 거 파는 집 처음 발견했어 난 들어가 볼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엄청 안 친절하게 느껴진다 맛도 그냥 그랬어요 사실 맛도 그리고 지금 아직 내가 루피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좀 한번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 오늘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쓰면 적당한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어저께 53,000 루피를 환전했는데 이게 300불이었어요 300불 300불이면은 6.6 정도 나오네요 1루피에 대충 1루피당 7라고 이 생각하고 쓰면 될것 같아요 전 지금 일단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길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와있는데 확실히 신기하긴 하네요 저쪽 편에서는 차가 달리고 있고 제 오른쪽 편은 지금 바, 파도가 계속 치고 있거든요 바다에요 근데 여기는 철도길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보기에 빈민가인 것 같은데 바다 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훨씬 눅눅하고 찝찝하고 더뭔가 신기하긴 한데 한두 시간씩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멍 때리고 그냥 저 먼산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막 이런 걸할 장소는 아니야 일단 기후 조건이 바다 때문에 너무 습해요 좀 찝찝한 바닷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막 상쾌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야 진짜 습해! 아 죽을 것 같아 습집해서 바닷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엉망이 됐어요 지금 얼굴도 지금 막아 이거 안 보여줄게 착취해 미치겠다 이거 실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졌어 와 진짜 빨리 떨어진다. 제가 오늘 노을 실패한게 한 블록 전에 제가 이걸 찍었어요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한 100m 정도 되나?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근데 뛰어가서 도착하니까 노을이 이거야 어우 기차 온다 네 저는 숙소에 돌아왔고요 치앙마이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때는 솔직히 막 싸늘하고 추, 어쩔 땐 출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다 솔직히 치앙마이가 살기 좋은 건 인정 여기 하루에 한두 번은 샤워해야 될것 같아 이건 진짜 안 좋다 아마 콜롬보가 스리랑카에서 바다 쪽이다 보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콜롬보는 좀 그러네요. 여긴 살기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동남아 느낌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약간 느꼈던 그런 느낌. 싱가포르 이런 느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냥 또 주변만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내일은 또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돌아다녀봐야죠.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 메 아, 네. 맥주 두 캔에 2100원이에요 <웃음> 대박이다